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컬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예. 오늘 주제 중에 큰 주제 하나가 팀워크예요 아. 팀워크로 진행할 컨텐츠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두배속 댄스 와. 아. 저희도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오케 이 오케 되셨나요 여러분? 에이. 아 지금 바로 가나요? 지금 바로 가요. 가나요? 아 렛츠기릿!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모든 아이돌분들 존경합니다 아 이게 되는구나 네. 아안 되는구나 <웃음> 일단 첫 번째 도전은 실패한 것 같고요 네. 네 저희 팀워크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컨텐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배고플 때 이제 또뭐 어떻게 해야 되죠? 라면? 먹어야죠 먹어야죠 네 먹어야 되죠 그 오늘 저희가 먹을 건 뭐냐 준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 아, 뭐냐? 떡볶이 아, 아 그렇습니다 오늘 아 저희가 떡볶이를 해 먹을 건데 재료들을 안 보이게 블라인드로 아하. 여러 가지를 놔둘 거예요 아하. 와. 그리고 서로 상의 없이 <웃음> 냄새도 맡지 않고 촉감도 없고 쳐다도 보지 말고 오로지 감으로 재료를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아그 안에는 떡볶이 재료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아 다른 거. 그래서 그네 가지 나온 걸로 저희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이번 네. 저 먼저 갔다 올게요. 오디오는 우민 씨가 채워 주시는 걸로. 네. 그럼 이거 열어도 되는 거예요? 아안 돼요. 아, 돼요? 이 이건 뭐예요? 아 진짜요? 떡볶이 너무 좋. 아 됐나요? 진짜 난 진짜 중요한 걸 가져왔어. 그런 음. 말하지 마세요. 음. 없는 떡볶이가 나오면 레전드를 <웃음> 저는 진짜 이게 있어서 아 당연히 와 이거 속이는 아니야? 와. 일단 열어볼게요. 제가 마이들어드 <웃음> 뭐야? 지? 참치네요. 너 제일 중요한 거긴 했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웃음> 한번 그 무반주 아카펠라로 오케이. 춤을 추는 걸. 저희 사실 아카펠라도 하거든요. a c h u n 아아 e Six, seven, eight. Boom, bab, o o m boom, bab. a b b bab. b b a b b b a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뽑은 재료가 떡이랑 네. 이게 면살인가요 네, 네. 면살이 그리고 체다치즈 그리고 쫄볶이 소스 아, 참치. 참치 참치, 그리고 프레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딱 해드리는 느낌으로 어, 왕복만 보면 뭐 느낌이 참치찌개 떡 먹는 느낌? 아, 진짜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이거 꼭 한번 <웃음> 드셔보세요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오케이. 컬러, 비키캐스트 라이브 방송 여러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